자 이렇게서 해 우리 팀 다섯 명이 만들어진 것 같아. 어 저기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오, 오 뭔데 꼬마야 일단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고구마, 감자, 신김치, 계란 뭐, 냄새 나는 것좀 많이 먹어주세요. 오, 오, 오, 오 냄새 나는 거 먹으래? 왜방을 느끼게? 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깨는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최대한 많이 먹읍시다. 이번 게임은 SCP-682와 줄다리기 게임입니다 6를 떨어뜨려서 살아남으시면 다음 게임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컨트롤을 해리 뭐? 682를 이라고 아니 한아버지 어 그래 콩아 아니 6 8 2도죽지도 않잖아요 어, 힘이 얼마나 셀까 그러니까 말이다 어? 아 어제 제가 고구마, 감자, 계란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많이 드셨어요? 우리 형님들도 다 많이 먹었죠? 어, 그랬구마요 아하, 많이 먹었지. 어, 나도 먹었다. 아이, 그러면 됐어요. 저희 무조건 이겨요. 첫 번째 팀 나와 주십시오. 야, 잘 들어. 우리 힘이 세니까 어 우리 끝까지 버티는 거야. 야. 몸을 뒤로 하고, 어, 체력을 뒤로 실어. 나를 떨어뜨리겠다고. <웃음> 어디 한번 해보시지. 시합합니다. <웃음> 그러고 야 최석이 그런 소리하지 마. 아못 죽어 죽기는 야야야야 고모아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이기냐 아이고. 아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타이밍에 방으로 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 어, 어, 나 지금 배안에 아주 그냥 가스로 가득 찼어. 어, 다음 집 올라와 네. 주십시오. 야, 쿠바 근데 너 왜, 줄다리기 줄을 왜 코로 잡냐? 아이, 힘드게 어요 시작합니다. 음... <웃음> 이번에도 끝내주마. 에? 응? 에? 응. 힘을 한번 줘볼까? 으 <웃음> <웃음> 조금만 더! 야야야야! 나똥 나오면 생겼어! 나똥 나오면 생겼다고! 차라리 싸요! 그냥! 죽는 거보다 낫지! 너? 아이고 시원하다! 속도 시원하 어, 아, 좀 빨라! 조금만 아, 더! 어? 나 떨어진다! 아유 아, 아. 아, 아이 젓네 진짜! 아 짜증나! 어 아, 뭐야 쟤네들! 아, 와, 와, 아, 아이고! 공부력 진돔다리팀 제한시간 안에 진검다리를 모두 건너시면 통과하시게 됩 제한시간 안에 못 들어오시면 위에 물리는 공부력이 됩니다 어? 뭐야? 뭐야? 여러분들을 갈비갈비 지정하도고 제한시간을 통과하십시오 그럼 컨트롤 뭐야? 진짜 공부력이잖아 저 키워나오는 거 아냐? 아! 어떻게어떻게 먼저! 우리가 다섯 명이 다갈수 없으니 순번을 정하자 자! 좋은 방법이 있다. 뭔데 할아버지? 잘 생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어 그럼 제가 먼저 갈게요. 네? 어, 잘 생긴 순서라네. <웃음> 형부터 가야겠다 야. 아 진짜 답 없다. 아니 뭐그 안아서 하세요 그러면. 예그 다음엔 내가 갈래그 <웃음> 다음엔 내가 갈래. 뭐야 다들 왜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좋은데 갈 거요. 고봉아, 네가 맨 끝에 가거라. 아 아또제 안전을 위해서.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 못생겼어. 너... 아, 진짜. <웃음> 진짜. 확괜다 진짜. 왜 그러세요? 그러아 형, 파이팅하세요. 난또 네, 이런 건잘 하거든. <웃음>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뭐야? 그럼 제한 시간에 건너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자, 뭐 그냥 아무도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뭐야? 하하하 <웃음>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죠?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아아 아 이거였어, 어? 아, 아 이거였어, 주, 죽는 거였어. 유리가 깨지는 거였다고. 아이고, 어, 어, 어떡해, 아 이거야? 이 게임이었어? 이런 게임이었냐고? 어떻게 아저씨? 아유 진짜 갈게요 그러면. 자 이, 이거 맞지? 자, 이것도 맞고, 아, 이것도 맞고. 아 이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 아, 어, 어, 무슨 소리야 이거? 해보겠다. 렛 자, 자. 좋아서 웃냐? 어? 지금 이런 시국이야 아이, 아이 나보다 잘생긴 애들이 두 명이 죽었잖아요 <웃음> 그럼 여기 지금 세명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닌가? <웃음> 아우 답 없다 그냥 아 가세요 아알았난나난나난 찐찐찐 아 아! 허허아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아허허 걱정하지 마라. 어? 이 해래비가 헬애비가... 갔다 오마. 아이아이뭔 소리야? 아이, 치 차라비! 아이고, 아이고, 조만간 나오겠다 아유, 빨리 가자. 한자, 한자, 한자. 다 왔어. 그래. 힘을 힘을 내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이제 오대 오. 어, 왼쪽이냐? 아이고, 오른쪽이냐? 아이고. 할아버지. 그냥 쭉직전 하시면,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커봉이말대로줘 야이씨! <목소리> 아, 아, 버지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아, 진짜! 아, 너너 <웃음> 진짜 와나 우승이다 와 상금은 다내거다 <웃음> 마지막 1인축하합니다 마지막 1인고봉이나와주세요 어.. 아니 뭐야 마지막 1름이면 내가 우승 아닌가요? 누구지? 와, 소큐보스! 나를 뚫어봐라 뭐 뚫을까? 아, 나 그러니까. 이뭐 아, 뭐, 뭐, 나이 게임 기꾸나면안 돼요? 나저 아줌마랑 뭐, 뭐, 뭐, 못, 못 놀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서큐버스가 있는 저 허리를 지나가야 두 발을 사용할 수 있지? 아, 일단은, 저기부터 통과해야겠다. 깽깽 발로 가야지. 깽깽, 앗차. 아. 깽깽 발로, 앗차. 아. 깽깽 발로, 어. 아. 깽깽, 깽깽 발로, 어. 앗차, 앗차, 앗차, 앗차, 아. 앗차. 아. 됐다! 나를 들어봐라, 여길 못 지나가지, 영롱. 아, 맞다, 이 방법이겠지. 저기, 누나는 너무 이쁘세요. 알아. 좀더잘 주세요. 알아. 어, 근데요. 뱃살이 좀 나오셨네요. 뭐? 뱃살이? 어디, 어디, 어디 뱃살이? 어디요, 어디? 자 이제부터 양발이 다다르는 아싸 어제 치사해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어머 하지만 너 여기 못 들을 거야 자 덤벼라 아싸 저 양발이야 아, 이제 갑니다 아, 마음대로 해봐 절대 못 들을 걸 가자 야호 방귀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 내눈좀 볼래? 왜요? 나소큐보스요와 이쁘다 <웃음> 와 이쁘다 그렇지 <웃음> 나소큐보스야 <웃음> 나는 사람을 볼릴 수 있지 와눈나 너무 예쁘세요 누나이눈코입 얼굴에 다시 한번 방고를 뻥 내가 손자 이거 <웃음> 와우스겠다안싸벼오좀 더러운 녀석 저거 오, 어떻게 나한테 안 넘어올 수 있는 거지 오저좀 이상해 와나우스겠다우스겠다 마지막 일위 <웃음> 분이신 고금이 축하 드립니다 상금 역시 투웨이 천억 드리겠습니다 우와 <목소리>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와하하야천이다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